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음의 높낮이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But when I speak English There is a big change in pitch 와우! Wow, really? Are you serious? Yeah! Sure! Like this! 하지만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음의 높낮이가 많이 변화하는 걸알수 있어요 좀더 리듬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한글은 음절 박자 언어이고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발성을 배우는데 있어서 특히 고음을 만드는데 있어서 발음 교정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당연히 발음과 공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글은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음절 박자 언어는 각 음절을 비슷한 길이와 비슷한 강도로 하나하나 박자를 두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나 덜 중요한 단어에 상관없이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강약의 변화가 별로 크지 않고 리듬감도 생기기가 어렵죠. 하지만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입니다. 영어는 단어들마다 강세를 가지고 있고 그 강세들에 박자를 타며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강하게 발음을 하고 덜 중요한 단어는 약하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강약의 변화가 뚜렷하고 말에 리듬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모음의 연결입니다 제 컨텐츠인 모음과 자음의 비밀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세요 우리는 아에이오 이런 식으로 모음을 가지고 음을 만들고 그 음들을 연결시켜서 멜로디를 만드는데요 우리 한번 아에이오를 끊기지 않게 연결해서 한번 발음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어때요? 잘 되시나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오아에 이런 식으로 모음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뚝뚝 끊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시범을 보였던 것처럼 모음이 잘 연결이 되려면 약간 발음을 대충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힘든 이유는 음절마다 박자를 두고 말하는 음절 박자 언어 형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한글의 모음 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강조하면서 말하려고 할때 모음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성도 즉 성대에서 입까지의 공간 즉 공명의 모양이 너무 심하게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가 나오는 길의 모양이 계속 뒤죽박죽 바뀌기 때문에 고음으로의 연결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올바른 발성을 위해서 혹은 고음을 잘 내기 위해서 약간 하품하듯이 바보 같은 소리로 <웃음> 이렇게 목을 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 공간을 유지한 채 얼마나 발음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호흡을 잘 밀어줄 수 있느냐 가 포인트인거죠 하지만 방금 말한 목열기가 잘 안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저 또한 이 목열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안됐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잘알수 있는데요 이 목열기에 관한 컨텐츠도 조만간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두번째로 비음입니다 한글 즉 음절 박자 언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반대로 영어 즉 강세박자 언어는 비음이 잘 연결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이유는 한글은 음절이 뚝뚝뚝 끊기기 때문에 비강공명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어는 강세와 함께 리듬을 타며 소리를 잘 연결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비강공명이 잘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강공명 또한 발성과 고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정리하자면 정확한 한글 발음으로 모음값을 크게 발음하지 않고 영어처럼 효율적으로 발음을 잘 연결시키며 리듬을 탈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강공명을 잘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바람 불어와 내맘 흔들면 이게 아니라 바람 불어와 내맘 흔들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비강공명에 대해서도 다음에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독일에서 2년 가까이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2 외국어를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더라고요. 익숙한 한글 발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이스투미추 마이네이미지 베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발음을 새롭게 익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노래를 하는데 있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발음들을 인지하고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 발성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 발음을 교정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발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익숙한 발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나가다 보면 금세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 이지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